두터운 흉갑을 입고 전장을 누비며 기사도 정신으로 칼을 휘두르는 강인한 기사 야만적인 투구를 쓰고 무자비하게 적들을 도륙내는 무시무시한 바이킹 날렵한 카타나로 적들을 썰어버리는 사무라이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본 적 있는 역사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던 매력적인 세력들이죠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서 영화를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서 tv시리즈를 그리고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털복숭이의 남자의 이름은 제이슨 벤덴베르그, 포아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포아너의 시작부터 끝을 책임진 남자입니다. 포아너는 그 어느 게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특한 도선을 지니고 있었고, 제이슨은 몇십 년째 이런 게임을 구성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투자를 해줄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느 회사도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길 원치 않았죠. 그러던 도중 프랑스의 유비소프트 에서는 제이슨의 아이디어를 높게 샀고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2013년 포하노의 개발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히어로라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있던 이 게임은 프로토타입 버전을 만들고 캐릭터들의 모션을 완성시키면서 점점 구체화가 되어 가 2015년 포아너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가 됩니다. 어디서 쉽게 보지 못한 전투방식과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우렁찬 함성소리 거친 숨소리와 날부치들이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들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였고 2016년 게임스컴 플스4 pc 부분에서 최고의 게임에 선정되었죠. 덕분에 액정관 기대반으로 게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으며 너도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게임 출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14일 포하너는 정식 오픈을 하게 됩니다. AOB the art o 이라는 생소한 전투 방식에도 불구하고 첫 오픈날 스팀 동시 접속자 4만5천명을 달성하였고 2월 플스4 엑스박스 최다 판매량 1위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1대1과 2대2 모드는 한번 콤보가 걸리면 무기력하게 손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기존의 격투 게임과는 달리 세심한 컨트롤로 한방한방이 모여 상대방을 천천히 쓰러뜨리는 방식의 게임은 게임이 끝나기 직전까지 긴장감이 감돌았고 점령전인 4대4 전투는 영화에서만 봤던 피와 칼날들이 흩날리는 박진감 넘치는 전장을 잘 구현해놨으며 졸병들과 장군이라는 컨셉으로 유저들끼리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3대1로 때로는 4대2로 전투를 치르는 방식은 그야말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선사해줬죠 덕분에 저도 주위형들과 함께 진짜 밤을 새가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경험과 재미에도 불구하고 포하너는 급속도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물론 게임이 재미가 없던 건 아닙니다 2016년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 받았으며 출시했던 2017년 2월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량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게임성을 인정 받았던 게임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게임의 재미가 아니라 좀더 본질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서버 문제 유비소프트는 그동안 명작이라 불릴만한 게임을 숱하게 많이 만들었고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둘 정도로 거대한 엘리트 개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비소프트의 게임들은 어느 게임을 불문하고 항상 서버가 불안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허구한 날 터지는 유비소프트의 서버를 비꼬아서 감자서버라는 애칭을 지어 줄 정도로 유비소프트는 서버가 열악하기로 유명하였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애증의 관계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일반 회사보다는 조금 더 서버 문제가 많았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포안원은 그 이상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버 문제가 심각하여 아군이나 적군이 튕기는 상황은 허다하였으며 게임을 진행하는 데 튕기며 재접속 기능도 없어서 진행했던 게임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게임을 찾아 돌려야 했으며 게임이 튕기지 않더라도 한방한방 0.1초가 중요한 대전 게임에서 불안정한 서버로 인해 적군이나 아군들이 텔레포트를 하고 적들핑이 심각하게 튀어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없던 판이 거의 3판 중한 판일 정도로 의 서버 문제는 역대 유비소프트의서 문제를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심각을 넘어서 말도 안되는 수준 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간의 연결 방식이 아닌 매우 불안정한 p2p 방식의 서버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더더욱 실망을 금치 못하였죠. 이런 문제점들이 알려지자 유저들은 대체 시대가 어느 땐데 p2p 방식 을 하냐 안그래도 서버가 구린데 p2p가 웬 말이냐라는 등 여기저기 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문제는 서버 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게임을 플레이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워든의 무한콤보나 피스키퍼의 사기적인 판정 등등 밸런스 문제도 문제였지만 앞서 설명했던 서버 문제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었고 4대4 모드에서부터 적용되었던 아이템들은 데미지, 방어력, 분노 게이지 등 직접적으로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능력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이 때문에 고레벨 유저들은 세방컷 아이템 세트 무한 분노 아이템 세트 등등 대전 게임에서 밸런스를 파괴시키는 조합이 판을 치게 돼요 고레벨 유저들과 저레벨 유저들의 격차는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포하너를 환영하고 찬양했던 유저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였고 출시했던 2017년 2월 4만 5천명을 달성했지만 다음달인 3월엔 2만명, 다다음달인 4월엔 7천명, 6월엔 동시 접속자 수 3천명을 달성하면서 정녕 2016년에 게임스컴에서 받았던 최고의 플스포 pc게임의 칭호가 부색해질 만큼 폼하너는그 어떤 게임보다 빠르게 폭삭 가라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물어버린 폼하너는 엄청난 서버 문제가 커뮤니티 사이에 퍼지면서 망겜이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박혀버렸고 두번 다시 이 게임은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판매량 750만장이라는 막대한 판매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수는 만명도 안되는 게임이었지만 유비소프트는 계속해서 게임을 패치해 나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p2p 서버도 호스팅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시키는 주범이었던 아이템들의 성능들은 직접적인 수치를 부여받는 방식에서 특수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리메이크를 시켜 유저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입맛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캐릭터들을 패치 시킴으로써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였죠 물론 이 캐릭터 밸런스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뜯어 고쳤고 이제 그나마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힌 인식은 쉽사리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여전히 만명 이하를 달렸고 잘 나와봐야 만명을 겨우 상회할 정도였죠 그러던 도중 포아노는 2018년 8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포하너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한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고 동시 접속자 21만명을 달성하면서 당시 전체 스팀 동시 접속자 순위 8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평균 동시 접속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포아너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료 오픈이 끝난 뒤에도 꾸준하게 동시 접속자 수만명이상대를 유지하면서 나름 괜찮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포아너를 즐기던 유저들도 남자의 로망을 찾아 새롭게 찾아온 유저들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유저들도 모두 재밌게 게임을 즐겼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2019년 7월인 지금 매번 같은 방식의 게임 특징 없이 비슷비슷한 지루한 맵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좀처럼 상대하기 힘든 강력한 OP 캐릭터의 등장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바로 리메이크를 시켜버리는 이상한 밸런스 맞추기 덕분에 유저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엔 5에서 6천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보유한 평범한 게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이킹, 기사, 사무라이 외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 세력인 무협 세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려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2015년 코아노의 트레일러가 처음 공개되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웅장한 정장, 날부치들이 부딪히면 내는 날카로운 소리,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멋진 기사와 근육과 산인함으로 똘똘 뭉친 바이킹들의 피비린내 나는 도끼질은 그야말로 충격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고 게임이 출시되는 2017년까지 포아노 관련한 모든 정보와 트레일러, 발표회를 전부 찾아볼 정도로 게임에 미쳐있었고 실제로도 9만원짜리 제일 비싼 골드 에디션을 지를 정도로 포아노는 저에게 로망크 그 자체였던 게임이었습니다. 비록 출시한 뒤에 서버 문제가 있었지만 즐겁게 게임을 즐겼었고,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까지도 포아너는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재밌는 게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게임을 바라본다면 포아너라는 게임은 실패한 게임이 맞으며 레인보우 6 시즈처럼 역주행을 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애증의 게임이 되어버렸고 더더욱 아쉬움만 남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게임보다 잘 만들었고 매력있고 엄청난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던 게임은 단순히 몇 가지 치명적인 에러들로 인해 수많은 유저들을 유출시키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전작과 거의 비슷하지만 뼈아픈 전작들의 실패를 디딤발로 삼아 확실하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킨 유비소프트의 디비전2가 그랬듯이 포하노2의 제작 소식이 들려온다면 한번더 구매했던 적이 없던 사람 마냥 아무런 고민 없이 구매 버튼을 누를 정도로 포하노는 그만큼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비록 하는 사람은 없어도 말이죠. 이렇게 포아노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씁쓸하기만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왜 서버를 그런 방식으로 채택했을까? 처음 서버 관련 이슈가 전혀 없었다면 지금 포아노는 어떤 게임의 위치에 있을까 하는 그런 망상같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오늘 함께 살펴본 게임의 이름은 포아노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